오늘은 다이어트 할때잘 고쳐지지 않는 안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줄여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안 먹는 게 아니고 줄여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규칙을 정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위해야 할 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밀가루 음식이에요. 이때 밀가루 음식은 살이 찐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밀가루 음식은 살이 찌기보다는 소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배에 가스를 많이 차게 하고요. 이렇게 가스가 찬 상태로 운동을 하면 후근육에 힘이 잘 안들어가게 되고 엄만 다른 근육을 계속 보상작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위험이나 장이 예민하신 분 아니면 변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밀가루 먹는 양이나 횟수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찬 음식입니다. 평소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체온 조절하는 데요 그래서 체온 조절이 잘안 되는 상황에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유학이나 노령기에 체온 조절이 잘안 되기 때문에 감기 등 지금 뭐 코로나 같은 거에 취약하죠. 체온 조절하는데 불필요한 에너지가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장기가 약해지고 몸을 쉽게 피로하게 만들어요.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이나 식단 조절까지 한다면 버티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그것도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 요즘에는 여러 다양한 디저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설탕의 함량이나 과당의 함량이 너무 높아요. 조금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당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주의할 점은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이라던가 뭐한 달에 한번 가끔씩 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먹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케이크를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커피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뭐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소량이라도 매일 먹으면 살찌는데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세포들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이스크림, 과자, 사탕, 빵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달고 사시는 분들은 저 진짜 조금 먹는데 자꾸 살이 쪄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조금만 드셔도 살이 찌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네 번째 음식은 짠 음식이에요. 짠 맛은 평소보다 우리가 음식을 더 많이 먹게 하고요. 먹은 후에 단 것을 먹게 하는 충동이 들게끔 만들어요. 단짠단짠 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단거 먹고 짠거 먹고 다시 단거 먹고 짠거 먹고. 평소 우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맛의 어떤 음식들은 소금이 벌써 많이 첨가된 겁니다. 직접 음식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음식을 하는데 생각보다 소금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여전히 싱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간이 적당하다 하는 음식은 소금을 굉장히 많이 넣은 겁니다. 아니면 다른 첨가물을 많이 넣겠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물을 많이 먹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사실 그걸 챙겨서 마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자기 전에 생각나서 물을 많이 먹고 잘 수도 없잖아요 몸이 안 좋아지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부종이거든요 자기 몸이 평소보다 많이 붓기 시작한다 그러면 적신호예요. 몸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소금에 많이 들어가 있는 나트륨은 몸을 붓게 하고 그런 부은 상태로 몸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것이 살이 되고 그런 살이 오래되면 몸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것은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때 딱딱하게 굳은 어떤 근육은 두께가 아무리 두껍다고 하더라도 근육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피로하고 기능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는 이게 내 몸이 아니고 내 몸땡이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이 내 몸땡이가 되는 순간 내 자신을 사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사랑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밀가루 음식, 차가운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조금만 줄여볼게요 조금이라도 덜 먹었다면 그 순간 본인을 스스로 수담수담 칭찬을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다이어트는 여기까지. 안녕.